왔다, 왔어. 진행자 왔답니다. 오늘은 참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참새 다섯 마리가 전봇대에 앉았어. 그리고 포수가 총알 다섯 방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하나씩만 발차를 부수겠습니다. 포수가 총알을 쫙 장전을 해서 발차를쫙첫 번째 알은 비나간다. 그런데 한 놈이 맞아 떨어졌어 몇번척가맨 마지막에 있던 놈이 앞에서 하나 있으니까 뭔 일이 있나 해서 내꿈 내놔보다가 지가 맞아 떨어졌어 호수 두 번째 총알을 장작 발사 이거는 제대로 나갔네 제대로만 나갔으면 은몇 번째가 맞아야 되는 건 처음이죠 첫 놈은 안맞았어두 번째가 맞아 떨어졌네. 왜 그랬을까요? 하, 첫 번째 놈이 어제 술을 가하게 드시고 아침에 전부 때 앉아있더니 꽃밥 봉툴다. 마치 총알이 지나가버린 살았습니다. 자, 세 번째 총알을 장제를한다 보수가 어. 발한다 빡! 제대로 또 맞았어. 이번엔 몇 번째가 맞았을까요? 운도 좋아. 이번엔 세 번째가 맞았어. 네, 1번도 있는데 왜세 번째가 맞았을까요? 아, 지금 그 그때 친구가 카톡을 보내서 카톡, 카톡 하는 거, 그 문자 보자고 고개를 살짝 하더니. 그래서 운 좋게 피해갑니다. 사연이 아, 피하고 술이 피하고. 다 기가 막혀, 인생이란 게날 그래. 자, 그리고 소수가 네 번째 총알을 장전합니다. 그리고 발사랍니다. 이번에는 넷 번째는 탈. 노력해하고 싫피해도 인생이라는 결국, 우리가 한고 걸리게 해서 첫 번째가 결국을 피하지 못하고 빠져들어졌다. 자, 이제 네 명의 총알 네발싹 쌌습니다. 아, 마지막 한 발이 나갔다. 이번에는 어땠어요? 딱, 발사 했는데, 이분에는 빗나갔네 빗나갔으면 한놈이 살아서 따라가야 되는데 계속 계속해서 지나가는 똥소리가 큰그 참새 딱딱해서 다가먹어버렸어 이렇게 해서 참새 입니다순섯놈의비참한 인생을 해서 끝까지 그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참새 새 중에 이 참새하고 여러가지 새가 있는데 머리 벗는 참체도 있고 머리 벗는 참체도 있고 나무까지 위에 앉아서 자기 털을 고르면서 짝을찾는그 찬체도 여러가지가 있네요 이렇게 해서 이채를 갖다가 한번 쭉 둘러봤습니다 인생도 여러가지 형태가 있어요 바쁜 날도 있고 상가운 날도 있고 그냥 컵! 피 마시면서 하루를 보내는 날도 있고 정신없이 일하다가 시간이 이렇게 됐나 날도 있습니다 굳은 날도 있고 날은 날도 있고 나뭇가지 위에서 그냥 돗자리 펴놓고 앉아서 누워있는 시간도 있습니다 이렇게 인생이란 정말 여러가지입니다 저까지 함께 이야기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이런 정말 내려 갔